네 제가 절대 반독 행동 안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동할 거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모든 안전이니까 고생해 주세요 네 진도 믹스들 걔들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할까요? 있는 거는 여기가 이런 데물 청소를 할 건데 우선 건더기들을 좀 치우고 저 은근히 이런 거 재밌어하고 좋아해요 몸 쓰는 거 봉사 꺼리시는 분들 많잖아요? 네이렇게하면은 그날 하루가 엄청 뿌듯한 다니까 땀나, 땀나. 어, 여긴 다 해주셔서. 봉사자분들 <웃음> 많이 와주셔야겠 이거 봉사자분들 없이 매일 이렇게 청구하고 계시면 않을것 같아. 봉사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도와주셔야지. 우리 카라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강아지들한테 신경 쓰이기도 중요하잖아요. 나도 강아지 언 얼마나 됐어요? 이게 많이 들어줘요 이 턱이 없으면 점점 올리거나 나와거나 해는거 지금 이거 0.5짜리 먹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시절에 보 부족하는데 바닥에 난방되고 공독이 돌아서 되게 공기 순환이게만어서 마무리하시면 앞으로 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, 모습이 좋은 사람니까? 맞아요. 고이 센터가 제가 다니던 보호소들 훨씬 잘돼 있어가지고 들잘 있어서 기분이 좋요첫 거리를 뛰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 혼자라도 겠습니다하보 센터 너무 고 이렇게 분들이 기회를 주 감사하고. 좋아해주시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사활동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첫 번째라서 솔직히 너무 기뻐요. 우리 일기.